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500만 북한 주민과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은 6.25 전쟁이 멈춘 날이자 제68주년 성전기념일입니다. 2017년 대선 여론조작으로 부정당선된 현직 대통령이 6.25 전범집단인 적국과 합시하여 대한민국의 항적한 제 소위 여적제로 수사를 받고 여당 대통령 후보가 일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질수서 있는 대한민국 건국을 지원한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할 정도로 적 아도 구분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은 내부의 적으로부터 맨위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위기에 대한민국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백만 대군을 지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난파 중인 대한민국은 성풍파랑의 기세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 G5 국가의 초석을 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전략적 지다자를 필요로 합니다. 424년 전 백적관도에 선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불과 13척의 전함으로 외선 133척을 물리친 맹량해전 전날에 울돌목을 흐르는 거친 물결소리를 들으며 이순신 제독이 예하장수들과 함장들에게 한 말이 생각납니다. 필사적생 필사, 필생적사 살고자 하면 죽고자 면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41년 전 모두가 포기한 북한 무장간접선을일개에 객침시켜 공작은 육맹과 함께 수상시키기 전날에 바로 제가 부하들에게한 말이자 지금의 심정을 웅변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맹량해전 못지않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조타수가 한 말을 무단 도용하여 대통령 취임사의 핵심 공약을 만든 문재인 위선정권의 도덕정치와 북정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위대한 선조들이 근국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위시한 선구자들이 건대하시켜 세계 10위권의 북강병을 이룬 조국 대한민국을 배란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기성 공략으로 집근한 거짓투성이 지배자의 통치를 받는 대한민국에 청년재난을 위시한 가공할 재앙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가름주구 자파 보퓰리즘 정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서민의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공무원과 노인 알바 일자리만 늘려 청년들의 희망과 꿈을 빼앗아갔습니다. 1980년 한겨울 바다에서 제가 지하여 쏜한 포탄에 맞아서 불타고 있던 북한 무장 간첩선에 수백 발에 5인치 한포탄과 40mm 한포탄을 퍼부어 저의 전공을 가르치려고 했던 불의한 선배 장교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이 되다니 거의 모든 스펙을 위자여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과 정의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되어 정의를 난도질하고 위안부 학론이들을 팔아 부정축제한 자가 국회의원이 되어 정치를 오염시키고 심지어 국가유공자까지 훔쳐 순국순열과 호국영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들이 국무총리, 국회의원, 광복회장 등이 되어 예국을 모독하고 부동산 투기꾼이 청와대비 반비수급 부패비서관이 되어 부패 시범을 보이고 26세 대학생이 청와대 일급 비서관이 되어 공무원과 청년들을 모욕하는 등온 국민과 청년들을 허탈하게 하고 한하게 만든 내로남불 위선정권의 폭증은 온 나라를 나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반십 년이 다 되도록, 다 되도록 국예진 자존심과 사라진 희망 앞에 눈물 짓던 국민은 이제 문재인 반력 정권과 비급한 정치판을 심판하여 국가 지도에 된자부심을 가지고 정의가 바로선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나아가 헌법상 반국가 단체인 북한 체제를 청산하여 갈라져 있 남북한이 진정한 평화, 자유 그리고 공동 번영을 향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내부가 폭발하기 직전 상황 속에서 생존과 미래를 위한 선택의 기로에서 있는 우리는 죽더라도 문재인 내로남불 전체주의 정권과 그의 폭정과 불의에 맞서 싸워서 승리하여 자유민주의를 지켜내고 북한까지 해방시켜 민족 중앙의 위협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여 비겁하게 주저앉아 전체주의 정권의 노예가 되어 구체하게 연명할 것이냐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26세 대의때 북한 무장간첩성객는 외에도 어디서든 도전 변화와의 핵심 정의의 하신이 되요 부대 및백력문화 발전을 선도하였는데 대령함정으로 제한 전투함은 구타 및 강호행위 없는 유일한 부대가 되고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기준함 소위 벤치마크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가의 혜택으로 전략적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 미국 국방대학조 국가전쟁대학에서 미의회가 인준한 국가안보전략 석사학위를 1년 만에 취득하고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육해공군 정군모범장경 대표로 선발되기도 하였습니다. 기관은 포연탄후 생사간에 부활을 지휘할 수 있는가? 사관생도 훈이 살아있는 해군사관학교의 훈육책임장교인 생도 연대장 근무 임시 사관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사관생도 총리 제에게 선물한 편지가 기억납니다. 이순신 제독보다 더 훌륭한 지휘관, 작은 거인, 진정한 지도자의 표상 대군과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미래의 희망이 되어주십시오. 대한민국 최초의 유일민주화운동인 3.15의 발상지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체득한 자유민주시민의 항쟁의식이 솟구친 것인지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간다고 외쳤던 상한학조 정신이 발현된 것인지 잘 모르지만 4년 전 국회의원 해관 노비를 우연히 지다치다 내걸린 박근혜 대통령의 누구도를 보고 떼어던져 난생처음 구금되고 3년 동안 민행사재판을 받은 일도 생명입니다. 당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근무하는 국회의원회관에 5일 동안이나 전시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단한 사람의 국회의원도 항의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지만 저마저 못본채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관자와 배신자는 단태의 신곡에서도 지옥의 첫째 방과 마지막 방에 갇혔다고 합니다. 문재인 증강과 같은 악의 세력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국민을 가르고 눈물짓게 한 것은 기득권에 안주한 비급한 기회주의 정치인들이 불의에 침묵하고 국민을 배신한 결과입니다. 대통령과 국가의 최우선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대가로 세금을 굳는 국가가 살집도 장만할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을 올리고 매표행위나 다름없는 정치 포퓰리즘으로 국민 한 사람 앞으로 무려 2천만 원의 빚을 안겨 국민의 재산을 약탈해간 정권이 온 국민을 북한 핵의 인질로 만들어 생명까지 저당 잡힐 때까지 도대체 정치 지도자들이 한 일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와 인권을 적대 세력에 게만 선택적으로 유반치아 문재인 대통령은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을 매우 정직하다고 하고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한 북한 노동당 정권과 중국 공산당 정권의 한심을 사리고 굴종을 서슴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이 태어난 날까지 지워버렸는데도 수수방관한 정치인들이 어떻게 자부심과 희망을 잃어버린 국민을 책임질 수 있을지 통탄하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지역주의에 기생하여 좀비가 된 정치를 계약하고 기득권을 타파해야 노력한 만큼 잘살수 있는 공정한 미래를 열수 있습니다. 온 나라를 어지럽힌 비겁한 정치를 청산하여 개인, 자유, 시장을 복원시켜야 합니다. 신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살맛나는 세상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누란의 위로 몰고온 문재인 위선정권을 무너뜨리고 위대한 자유민주공화국을 다시 일으켜 모두가 꿈꾸는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세계 속의 우뚝 선 맹붐 G5 국가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창조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위담은 위성과 탐욕의 구태정치에서 자유로운 정직하고 청진한 지도자에 의해 증명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포용하여 통합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여인린 지도자를 통해 구현됩니다. 우리의 정치인 자유민주주의주인은 강력한 리더십과 신모원료의 통찰력을 갖춘 전략적 지도자를 앞워야 위대한 국민 속에서 보활할수 있습니다. 만국적 내오회안에천 대한민국은 법조인 출신의 무능하고 부정직한 대통령이 망친 나라를 또다시 전략적 시권도 없는 법률 전문가나 구태 정치인들에게 맡기도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상류2위와 멜사봉공의 자기 희생적 전투리더십을 갖춘 이순신 제독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만이 위선정권과 비급한 정치가 망친 나라를 구하여 세계 인류의 정정당당한 맹국가를 다시 세울수 있습니다. 신화는 만들어 본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본인이 전투 영웅으로서 신화적 전투와 전설적 리더십의 전략적 지도자이자 정의의 사도로서 젊은 마음으로 계기 없이 대중소통할 수 있는 정정당당한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을 분열과 정으로 퇴행시킨 악의 근원을 제거하고 통합과 전진의 세기를 이뤄 국민이 진정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악정의 우둠을 뚫고 밝은 미래의 문을 돌파하여 열겠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단기필마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유입니다 제가 난파 중인 대한민국 함의의 함장이 되어 위선 정권과 정치를 끝장내고 정정당당한 대한민국과 위대한 자유통일국가를 향한 안전하고 힘찬 항진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2의 박정희 대통령이 되어 우선 국가 정체성과 국민 자부심은부터 복원시키겠습니다. 둘째, 정정당당하게 잘살수 있는 나라를 건설하겠습니다. 셋째, 경제를 부흥시켜 G5 국가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넷째, 내집 마련, 마련과 미래 희망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짜 문화를 근절하고 노동계획을 이루겠습니다. 여섯째, 탈원전 정책과 정치적 국가사업을 완전 백제하겠습니다. 일곱째, 저비용 고효율의 작은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국가안보태세를 재앙립하고 남녀차별 없는 경쟁적 국민개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아홉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익 우선의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열 번째, 북핵을 폐기하고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겠습니다. 열한 번째, 검찰, 사법, 언론을 계획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인구정책을 계획하고 노인치호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열세번째, 교육을 핵심하고 문화를 창달시키겠습니다. 열네번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공작. 그리고 선거부정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여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습니다. 15번째 정치 방역을 완전 종식시키겠습니다. 16번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재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월터 디즈니가 한 말처럼 우리에게 꿈을 추구할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20대 시절과 다름없는 몸과 마음으로 정당당당한 제20대 대통령이 되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인간미와 풍요가 넘치는 위대한 대한민국 영광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 모두 운과 용기를 가지고 떨쳐 일어납시다. 위대한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27일 6.25전쟁 제68주년 성전기념일에 제2 0대 대통령 선거출마자 심동보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